안녕하세요 블록인포제이드입니다. 오늘은 The Internet of Blockchain Foundation이라는 곳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리스트로 간단하게 살펴볼건데 50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50개가 안 돼요. 30개밖에 안 되긴 하는데 30개도 사실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빠르게 훑어볼게요. 첫 번째는 에센티아가 개발한 블록체인으로 트래픽랩스랑 라이 핀란드 정부가 같이 국제 물류 허브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폴트라는 스위스에 있는 프로젝트의 블록체인으로 유권자를 등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플이 사용하는 블록체인 레저가 일본에 있는 은행들 그룹에서 빠른 모바일 결제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 AIG에서 저렴하고 투명한 보험계약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희귀 동물들의 활동을 또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IBM에서 탄소 오프셋 거래를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하이퍼렛저 패브릭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을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결국 또 SNTI가 네덜란드의 국경을 드나드는 승객들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또 저장을 해서 국경통제 시스템을 창안을 했다고 하고요 또 IBM이랑 월마트랑 중국에서 협력을 해 가지고 식품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의료 관련 데이터들이 Medrec 이라는 여러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블록체인들의 저장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Maersk 음. 여기가 해상물류 업계에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완료를 하는데도 블록체인이 사용되고 있는데 프로티라, 프로피. 프로피에서 프로피 처음 시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것도 에센티아 얘네 좀 많이 나오는데 에너지 공급자가 데이터를 기밀로 유지를 하면서 또 실시간으로 자원배포를 추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테스트 프로젝트를 또 개발 중이라고 하고 여기에 또 있죠 이것도 국경 컨트롤을 통제하는 거 그리고 National Agency of Public Registry에서 개발된 조자 있는 프로젝트의 블록체인에 토지 등록을 표제하는 것을 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커렌시 그룹은 아마존의 웹 서비스가 분산 원장 기술이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이렇게 향상을 시키려고 하는데 같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New York i n t e r a c t i v 라는 광고 쪽에서 광고 게시자를 위해서 광고 시장을 블록체인으로 제공을 하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요. 시빌이 보여줬듯이 분산된 저널리즘은 검열을 막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뉴스랑 잡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워천체인은 RFID 기술을 이용을 해서 중국의 폐기물 관리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이스 드레퍼스 코가 식량 수입 산업 쪽에 지금 대두 수입 작업을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시험 사용을 해보는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디비얼스 그룹은 다이아몬드를 수입 판매하는 데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에 진품 인증서를 저장을 해서 예술 작품들 위조하는 것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미국 국토보안부가 보안 카메라에서 캡처한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안전하게 저장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cctv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와이는 관광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미아오카의 네트워크가 주도를 해서 세금 기록이랑 전자청구서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칠레의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전기 인프라를 업데이트 하려는 에너지 사용 관련해서 데이터를 인증을 하는데도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철도 운영을 하는데 수리 요청이나 아니면 차량 관련 재고 데이터 같은 것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통합될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알비 b 는 창조적인 노력으로 음악가한테 더 공정하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어류가 잡히는 곳을 투명하게 기록을 해서 나라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데에도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도 무한하고 실용 사례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지금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유령 암화폐 회사가 6개월 만에 109억을 꼴깍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있으니까요. 블록체인이 필요도 안한 곳에 굳이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말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ICO로 펀드를 모아서 자금을 저렇게 많이 억대로 모아서 이제 그냥 도망가거나 뭐 숨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들이 진짜 너무 많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산업들의 블록체인이 사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목요일이에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안녕